안 되죠. 근데 두정 선수 건잘 뛰시죠. 제가 먹으려고요. 안녕하세요. 음. 무슨 말이에요, 저게? 안녕하세 그러니까, 자기 왜 애인이 내 친구의 비밀을 떼는 걸 도와줬다. 그에 대해서 어, 난 괜찮아? 아니면 어? 그건 안 되지. 내가 따줄게요 이 e 는이 t 는이때 e 이때는 이때 i 이때는 a r la s e a 얹어 줘야죠 먹는건데 먹는 어? 저는 기분 나쁠것 같은데? 언, 아니 얹어주지만 않으면 괜찮잖아 어? 이렇게 떼서 안 얹어주고 그냥 떼주는거 잡아주는거 괜찮아 그래? 응잘 모르겠네? <웃음> 도와줘도 됩니다 기분 나쁘지? 저는 된다 왜? 어? 기분 네, 저는 한국. 네. 왜네 저는 왜관없습왜다데왜 나빠요? 왜왜 나빠요? 왜 되는데? 어뭐렇게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이렇게? 왜게왜이렇면왜이렇이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지이는 아겠습니 저는 절대 안됩니다. <웃음> 진짜 죽어도.. 아니 이게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? 괜찮은데 이게 애인껏 떼주는 거잖아요 친구가 근데 A인, 아 애인 친구가 애인 친구가 그걸 떼주는 거지 절대, 어? 절대 안 되지 안 돼. 죽어도 안 되지 친구가 애인껏 아, 그 떼주는 거는 난 이해 못해요 그러면 애인 이 친구 계산 괜찮아요 저는 너 이지현 씨 머리가 왜 그려지? 네? 왜요? <웃음> 우리 왜요? 머리 통참 맞췄어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나쁠 것같아 애인이 내 친구예요 저였으면 제 친구한테 떼달라고 말을 해줬을 것 같아요 대신 떼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때줘도 돼요 두장세장 장 먹으면 짜잖아요 0 0 0 깻잎은 인정이죠. 깻잎은. 0 0 0 0 0 0 0슬0 0 0 0 0 0 아니, 이게 떼는 거, 아, 그, 이거, 이거 있잖아. 손가락으로 딱 해주는 거, 눌러주는 거, 기까지 네, 네, 이 친구를 입 떼는 걸 도와줘야 합니다. 네. 괜찮을 것 같은데? 네? 나는 괜찮은데 밥에다 올려도 괜찮아. 밥은 안, 밥은 좀 그렇고 깻잎 뭐 잡았을 때 떼주는 거는 괜찮을 것. 그 정도야 뭐 도움이지 도움. 좋습니다. 기분 나빠요 별로야. 더워도 되지. 안 되나? 반대로 먹 반대로, 반대로 구가인뭐 어때? 뭐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쁠 것 같은데 와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승리 뭐 도와줘도 되죠? 이거 뭐. 맞죠? 반대로. 반대뭐너줄수 있죠. 깻잎 어디 붙었는데요? 깻잎끼리 붙어가지고 떨어아 그때 이제 젓가락을 이렇게 찝어주면 이제 <웃음> 그, 그, 그, 그 상황. 아. 그걸 이제 괜찮다, 나는. 괜찮죠. 아, 절대 아, 안 이건 안 되지. 그니까 러 그냥 먹다가 뭐 젓가락 마주쳐서 그냥 빼준는건 괜찮은데 아 약간 썸씽 있고 막그눈마주 그게 싫을 거같아 썸씽 <웃음> 싫을 거같아나 절대 안돼대 아. 깻님이잖아요 밥에다 얹어줘주는 거 별로죠? 아 밥에 얹어줘주는 건 별로죠 빼주셨어요 기분 아플 거 같아 와이, 자기만 챙겨주길 바랄 텐데, 그래도 떼어주는 걸 보면은... 아, 잠시만... 제 애인이 내 친구의 끼니를 떼는 거야? 응, 응. 저는 뭐 상관없어요? 갑자기... 아, 저는 상관없어. 저는 상관없어요. <웃음> 그럼 반대예요. 그러면 내 친구가 내 애인 거를 떼준다면... 어, 그건 좀 그런데...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 <됐습니다>. 알겠습니다. 나라도 <웃음> 너무 가까이 서 야, 나한 번에 떨어져서 이 컴퓨터. 조금만 뒤로 가시면 제가 여쭤봐서 드게요 아, 이거? 예, 예.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왜요? 눈빛 교환하자 오케이. 아시죠? 오케이. 끼니 논쟁 아시죠? 네, 알죠, 알죠. 저요? 알죠. 네? 저는 뭐 도와줘도 충분히 상관없다 생각해. 먹여주는 것만 아니면. 은 사람이 돕고 살아야 돼 아... 해줘도 된다? 아니면 아닌 것 같다? 음... 모르겠는데, 근데. 뭐. 내 애인이, 내좀 도와줘도 된다? 잘안 돼요 <웃음> 내 애인이 내 친구의 끼니를 떼는 거를 허용한다 많이 찢으면 허용을 하는데 Buenas <shrielly> <shrie> no